네 예, 배터리를 이 박스 안에 이 형태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런데 부스바를 위아래로 평평한데 이렇게는 연결할 수 있어도 이렇게는 연결하기가 힘들어요. 어. 그래서 여기는 전선을 잘라가지고 전선으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전선 연결할 때 전선 사이즈를 한번 재보고요. 이 정도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서 끊으면 되겠네요. 네. 배터리 3볼트 배터리 4 개를 연결해서 12볼트를 만들어 준 겁니다. 지금은 한7 5 a 짜리에요 음. 연결은 어떻게 해 주냐면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마이너스. 우리는 이 배터리를 마이너스 1번 배터리를 쓸 거예요. 이 마이너스 단자고요. 촬영할 때는 잘안 보이지만 여기 써 있어요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음, 마이너스 플러스 2번에 마이너스 플러스 3번에 마이너스 플러스 4번에 마이너스 플러스. 음. 자 이제 우리는 12V 75A 배터리를 완성했습니다. 배터리 보호회로, BMS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런 보호회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보호회로를 보시면 여기 적혀있어요. BT-라고 마이너 적혀있고요. 여기는 BT- 마이너스 한쪽은 P-라고 마이너스 적혀있어요. BT는 배터리의 약자입니다. P는 파워의 약자예요. 그리고 이 BMS는 충전과 방전을 같은 단자를 사용하는 BMS예요. 이거 처음에 이 배터리의 모든 그 마이너스 전기가 BMS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충전할 때도 BMS를 통해서 배터리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BMS에도 단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BMS에 배터리 마이너스 선은 어디에 연결하냐? BMS 배터리 마이너스 선은 배터리에 1번 배터리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출력이에요. 1번 배터리 마이너스에 연결합니다. 음. 연결해볼게요. 미리 고리단자를 작업을 해놨고요. 연결을 하면은. 어, 두개 같이 하네. 예, 외왜 예. 손이 두 개냐면, 8개짜리 두 손인데, 이손 하나가 최대 200A를 견뎌요. 음. 이손두 개니까 400A까지 견뎌고요. 견딜수 있게. 실제로 이건 1 5 0 a 예요 네. 근데 왜 200A 두개 400을 했냐? 응. 안전하게 하려면 응. 최대 용량의 응. 전선을 3배를 써야 돼요. 아 최대 용량 쓰면 안 돼요. 1 5 0이라고150 전선 맞추면은 응. 나중에 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터져? 전선이 녹아. 녹습니다. 아... 네. 네. 이건 실리콘 전선이고요. 이 표면이 200도까지 견뎌요, 온도로. 음... 근데 이 전선이 녹아요. 음. 전선을 쓸 때는 항상 최대 용량의 기본 3배. 2배도 안 돼요. 3배. 3배? 예. 개별 쓰고요. 음. 자, 그럼 마이너스 전기가 음. BMS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어떤 음. 분들 분문은 하나는 선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연결해 봐야 돼. 그러면 연결하는 음. 순간 BMS는 타 버립니다. 빨간색 찬선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거기 플러스죠? 네. 차례를 음. 1 번, 2 번, 3 번, 4 번. 음. 밸런스 선1번 선은 1번 음. 배터리에. 음. 플러스선에 연결합니다. 네. BMS는 밸런스선을 가지고 배터리의 아, 예, 전압을 아 측정할 거예요. 어? 전압을 측정해가지고 이 1번 배터리가 과방전이 되거나 과방전 전압은 3.65입니다. 그리고 과방전이 되거나 2.0V에요. 그러면 충전과 방전을 다 차단해버려요. 이번부터 음, 꼽으면, 음. 오, 불이 들어왔다. 자, 지금 불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하 에이... 우리는 이 이미 배터리 이미 밸런스 충전기로 네. 완충을 시킨 상태예요 배터리의 출력 전압과, 네. 그리고 BMS를 통한 출력 전압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차이. 차이. 확인해 네. 볼게요. 네. 배터리, 출력 전압 재는 거 쉬워요. 네. 마이너스 출력이죠? 네. 플러스죠? 네. 재요. 아, 4개 합쳐진 거? 네. 네. 14.36V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엔 BMS를 재요. BMS 통해서 나오는 거자 14.36 둘이 동일하죠? 네. 그럼 BMS에도 연결해도 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음. 밸런스선뭐 하나 잘못 꽂고 그러면 이둘이 값이 틀려져요 BMS가 음. 망가졌을 때도 값이 틀려지고요 음. 여기서 사실 파워뱅크는 조립이 다 끝난 거예요 음. 이 다음에 뭐냐면 좀 포장이에요 음. 가방 안에 넣고 음. 스위치를 달고 음. 쓸수 있게 요 볼트 네. 게이지를 다는 음. 요 조립입니다 그럼 요거를 네. 그대로 넣기 전에 한 번, 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요거를, 붙여서, 붙일게요. 네.